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세 번째 편집 프로그램인 키네마스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와 같이 강의도 앞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키네마스터는 기본적으로 가로어플이고 pc로 편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키네마스터만 잘 활용하셔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실 때 충분히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 강의 할 때도 역시나 오프닝은 없이 이런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인터페이스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기능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양한 디지털 소식과 영상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설치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검색을 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하는 도중에 전부 확인이라든지 허용을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 딱 들어오게 되면 밑에 보시면 프리미엄 사용자란 창이 보이죠 저는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구독하기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클릭을 해보면 월 4,500원 연 25,000원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게 맞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비율이라든지 사진 배치 사진 길이를 할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화면 비율을 정하는 곳 사진 배치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화면을 맞추게 할 건지 채우게 할 건지 랜덤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곳이고 사진을 불러 왔을 때 길이를 몇 초로 할 건지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로젝트 불러오기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불러와서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 상태로 손안 대시면 됩니다 16대 9로 선택을 하고 바로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iOS랑 안드로이드랑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iOS까지 똑같이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네가지 하얀색으로 된 폴더 있죠. 이 폴더는 키네마스터에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 핸드폰의 폴더에 따라서 각각 설치가 되는 곳이고요. 요 창을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각종 이미지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내가 다운받은 것도 있고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없지만 받게 되면 이 동영상에 내가 어떤 영상을 받았는지 볼수 있는 곳이고요 즐겨찾기는 즐겨찾기 해둔 곳 클라우드는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곳이면 바로 불러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옆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눌러보면 위치만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창 위치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사진만 보게 할건지 영상만 보게 할건지 그리고 사진과 영상 둘다 보게 할건지 선택을 해주는 곳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진만 나오게 영상만 나오게 둘다 나오게 해서 이렇게 둘다 나오게 되어 있는 세팅이 제일 좋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SS 스어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미리보기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할 미리 보기 창이고요. 옆에 각종 보조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디어를 보게 되면 아까 봤던 미디어 브라우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더 추가한다든지 할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어.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PIP 형식으로 영상 위에 사진이나 영상을 또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레이어도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효과나 스티커는 보시면 에셋 스토어에서 받은 것들을 여기다가 보관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자막을 넣는 것시고 손글씨는 각종 이런 손글씨들을 꾸밀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녹음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키네마스터 자체에서 녹음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라든지 혹은 효과음, 또키네마스터에서 다운받았던 음악이나 효과음을 볼수 있는 오디오 브라우저 창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셨던 SS 스토어입니다. 이 SS 스토어에서 각종 효과들, 장면 전환, 스티커, 음악 효과음들, 이미지, 클릭 그래픽, 폰트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재생 표시입니다. 영상을 재생할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할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옆에 부분을 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누르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 작업창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꺽쇠 모양의 화살표 두 개는 지금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분할을 했는데 실수를 했다 그럴 때 되돌릴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러면 분할했던 게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재실행을 하고 싶을 땐이 모양을 다시 클릭을 하면 다시 재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미리 보기 창에 있는 이 화면을 캡쳐를 해서 내 핸드폰에 저장을 할 건지 혹은 옆에 클립으로 추가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레이어로 추가를 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보이시죠 그 밑에 톱니바퀴는 설정입니다 프로젝트 설정 크게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밑에는 키네마스터로 작업을 하다가 레이어가 많아져서 창이 보기가 불편할 때 이렇게 조금 화면을 작게 볼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한번 을더클릭을하면 미리 보기 창도 안 보게 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다시 복돌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마지막을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에서 각 클립의 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꾹 눌러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창이 나오는데 타임라인 맨 뒤로 보낼 건지 이전 지점으로 보낼 건지 맨 앞으로 갈 건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자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맨 앞으로 가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보낼 필요 없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여기 왼쪽의 보조 기능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지금 이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색깔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기능과 이 기능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점세 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사해서 이 클립을 인디게이터 타임라인 마커 위치한 곳에 복사를 해주는 것이고요. 다시 클릭을 해서 레이어로 복사를 하면 밑에 지금 같은 색깔이라서 잘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레이어식으로 하나 더 생기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정표시가 보이시죠? 이 앞정표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다시 미디어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하얀색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레이어도 같이 딸려가죠? 그런데 이 앞정표시를 눌러주면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이미지를 추가를 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휴지통 보이시죠? 이 휴지통은 당연히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어 터치할 때 있죠? 레이어를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열쇠 모양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열쇠 모양은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키프레임 작업을 해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보시면 클릭을 하게 되면 작업을 다 끝내고 렌더링을 할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키네마스터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다 배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